이내 사랑 불도 없는 내 사랑 낭군님 내 사랑 하나뿐인 내 사랑 우리 둘 행복이 함께 시작되는 날 꿈속에 나날들 눈앞에 다가와요 찾아오겠죠 슬픔에 더 힘든 나날이 우리 앞에 무거운 시련이 다가와도 들려오겠죠 기가에 많은 사람들 우리 축하하겠죠. 그대와 난 영원을 약속하죠. 둥둥둥 내 사랑 오 등등 내 사랑 기다린 나날들 눈앞에 펼쳐져요 찾아오겠죠 슬픔에 도 힘든 나날이 우리 앞에 무거운 시련이 다가와도 생각 그대와 계속 함께 하겠죠 처음 만났던 날 몰래 담아두었죠 우리 둘행복기 함께 시작되는 날꿈속에 나날들 내 앞에 다가온 사람 들려오겠죠 귓가에 행복 담은 소리 사람 끝끝 내 시련을 이겨내줘 이리 오너라 업고 놀자 이리 오너라 업고 놀자 사랑 사랑 사랑 내 사랑이야 사랑이로구나 내 사랑이지 사랑이로다 아마도 내 사랑아 안될사 아니지